안 지는거? 응 이렇게 안 지는게 뭐야? 아니 유모차 유모차? 유모차? 아닌데 이렇게 묻는거야? 테리야 요런지가 나있다 테리 잖아 <웃음> <웃음> 얇아서 테리야 테리가 타기 편하겠다 뭐 이렇게 어. 이거 제용모침 이렇게 눕는 겁니다 응 이건. 이건 대타에 넣는 건데, 네. 어, 하는데, 반송비 갖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종류 갖고요. 이렇게 하는데, 네. 이렇게가 또 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이렇게 안지 도 있어고, 네. 그리고 편하게 안지 또 있고. 얇으니까 이게 되네. 당기면 밀착이 되시 응. 됐어? 어때? 편해? 응, 이렇게 할 거야 혼자 앉기 도 편하겠다 해야 돼. 응. 오늘 종물 중단 한 거예요 <웃음> 카시트를 <웃음> 앉아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저 예뻐요 예뻐요? 네 와 테리아 테리아 봐봐 하늘 봐봐 엄청 이쁘다. 막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? 응 레미 테레트 응, 응. 핑크?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e a u s 거기 떼 <때> 속나 <웃음> 야 하나 아파 주려고 했는데 와 언니 챙기는 거봐 <목소리도> 타는 거 보고 해리도 할수 있으면 타자. 잘 타실 수 있어요, 강일리 씨? 떨려? 나빠, 잠깐만. 와, 잘한다. 기다려주세요. 네. 네. 네. 아아 바로 바로 네. 와, 테리 최고 잘했. 아, 재밌어. 와, 나잘한도 재밌다. 재밌다. 재밌다. 오, 잘한다. 재밌어. 재밌어? <놀람> <놀람> <놀람> 잘한다. 여기 여기 봐. <웃음> 어, 다 와, 찐따 찐따. 사진 잘했지? 어 너희들 잘했다. 저기요. 야, 리야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어떻게 챙겨따 비행기야? 비행기? 어 무슨 비행기야 <웃음> 어, 까서 먹어 언니처럼 코코넛 같다 <웃음> 코코넛 코코넛 아우 어. 어. <웃음> 영화보고 내피는 사지도 팔지도 게 좋아하는 눈을 고 만들면은 선물 아빠한줄 거야? 아니면 내가 가줄 거야? 이빵빨이빨빠이 빠이빵 빠이빵 빠할 거야? 어 언니는 핑크 귀여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 선생님이 쯤 와서 엄마 중에 옷들고 됐어 됐어 너무 쁘다 <웃음> <웃음> 너무 멋지시네요. 한번 보자. 한 장만, 보자. 한 장만 발라야 됐어. 오, 멋지지.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. 어, <웃음> 이거. 엄마가 좋아, 이거. <웃음> 재밌었어? 뭐가 제일 재밌었어? 다 재밌었어? 엄마가 너무 재밌었어? <웃음> 처음엔 응. 뭐 노는 지없을줄알았는데이 줄 응. 그래서... <웃음> 재밌었어. 신기하지. 옛날 것들이니까. 그치지 나도 친구야 나도. 캐 딱지 같다. 어, 맞지. 그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